어, PC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유비테크 에듀라고 되어 있는 유비테크 edu.com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어, 여기에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하시고 u 코드라고 하는 이 사자, 사자 모양의 어,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유코드에서 윈도우, 윈도우 버전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맥에서는 그 AI 그 블록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AI라든지 아니면 은 기계학습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맥에서는 아직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어, 유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은 어, 스크래치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 비슷한 모양의 프로그램입니다. 어, 알파미니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유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오른쪽 위에 장비 연결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세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데스크탑에서는 일단은 어, 와이파이가 같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같은 와이파이, 같은 와이파이에서 잡아주시고 핸드폰에서 연동을 시킨 다음에 핸드폰에서도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비 연결되지 않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장비, 장비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유키트라고 되어 있는 유키트랑 알파미니 두 가지를 이제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파미니를 선택해서 확인을 하시면, 어, 알파미니에, 알파미니에 충전포트 있는 방향에, 어, 여기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에서 맨 끝에 네 자리를 적어 주시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맨 끝에 네 자리를 누르셔 가지고 어 이렇게 커넥팅을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